<웃음> 아. 내가. 와, 잘 찍어! 나도 이렇게 찍고! 아, 멋지가 너무 잘안돌다이거 아, <웃음> 많이 안 쓰게 생겼네. 네 시간 걸리겠게 아니죠? 아이씨. <놀람> 고울증 걸린다. 아갖고 어우 어, 이거 진짜 풀리네 좋네 이렇게 느끼면